새벽부터 일어난 에어그릴스 그의 여정의 끝은 어딜까? 같은 용를 견누를 이탈하여 재단생합니다 바다로 간 사나이 에어그릴스 그의 민낯이 매우 당황스러운 스타일리스트 아무리 발라도 변하지 않는다. 대본을 숙지 중인 에어그릴스 아니, 숙면 중이다. 일어나세요. 됐어요. 네. 아네네네 알겠습니다. 피규어를 가진 뭔가 뭔가. 아냐 글씨형 뭐가 있다. 여기 있어. 그는 숨겨진 전설의 물고기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스타일리스트는 그의 숨겨진 머리털을 찾고 있다 그럼에도 바보같이 웃는 에어 그리스 갑자기 그의 상태가 이상하다 아! 큰 녀석이 왔다! 무언가 결심하는 듯한 에어 그리스잘 해결했는지 무척 편안해 보인다 스물 세살의 에어그릴스는 힘을 내 열심히 노를 젓는다 조금은 애잔함이 느껴진다 지쳐보이는 그에게 말을 건네봤다 지금요 갯벌에서 수영하는 거 찍었어요 갯벌에서 수영하는 게뭔잖아요 뭔데요? 뻘치시오 듣는 내가 바이 뻘뻘 난다. 고생했습니다고생하습니다 아, 네, 모험가님 저희 신규 클래스 거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검은사막 모바일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CMA는 또, 항상 더 노력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이런 전설적인 것들이 어디 있냐고요? 바로 여기. 모험가를 위한 전설적 물결. 검은사막 모바일 인투더 웨이브스